자, 잘 지냈나요 여러분? 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교재 6페이지 고려 통치체제 정비를 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내용이 많아서 다 못하고 밑에 부분 하나 남겨놨었어요. 그죠? 자, 지난 시간 배운 내용 좀 복습 좀 하고 계속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 초기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신라 말의 호족들이 성장하면서 후백제 후 고구려가 세워지게 되고 아 어, 그래서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후에 왕관이 고려를 세우고 아래 유명을 받아들이고 후백제를 정복하고 신라의 항복을 받으면서. 어, 후삼국 시대가 통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이 고려 왕건이 무엇을 잘했느냐?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잘 끌어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 두 가지 있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었나요? 본인 정책과 사성 정책이었어요. 그죠? 자, 그렇게 호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한 제도 두 가지 무엇이에요? 가신관제도와 이인제도였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창문 좀 닫아주세요. 거기 위에. 말이 불려서. 음. 자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세를 낮춰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빈민구제기관인 흙창 같은 거 설치했다는 것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쪽 창문도 좀. 음. 자 그리고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하였고 을복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풍요식조를 남겼다. 이런 것들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대, 3대, 해종, 정종 때에는 이 호족들이 자신의 외손자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왕의 암살을 시도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4대 광종 때부터는 왕권을 강화하고 호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실시했어요. 그죠 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노비안검법, 과거제 같은 것들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였죠. 그죠 자, 그래서 광종 대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게 됨으로써 6대 성종 때에는 최승로의 시무 2 0 8쪽 같은 권위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바탕으로 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러면서 중앙에는 이성육부제를 실시하였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해서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라는 요리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응. 자 고려의 중앙관제로는 당의 제도를 모방한 이성육부제와 송의 제도를 모방한 중추원, 어사대, 삼사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고려만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로는 도병마다, 식목도감 같은 것들이 있다는 라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지방에서는 이성종때 12목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현종때에는 5도 양계로 나누어서 전국적인 지방행정제도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또한 어, 전국을 이제 여러 개의 군현으로 나누었는데 이 군현들 가운데에서 지방관이 파견된 것이 있고 파견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지방관이 파견된 현을 주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현을 속현이라고 했는데 속현은 누가 다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과거의 호족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뭐라고 불렀어요? 향리가 되어서 그 지역을 통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또한 남들보다 차별을 받는 특수행정구역으로 향, 부곡, 소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고요. 고려시대 때 과거제라고 하는 관리등용제도가 시행이 되었지만 여전히 혈연적 특권을 중시하는 전통이 남아있었다. 그래서 관리가 되는 방법은 과거제 말고도 무엇이 있었다?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다. 음서는 어떤 제도였어요? 부모 잘 만난 덕에 조상 잘 만난 덕에 시험 보지 않고 그죠? 어, 부모의 공덕을 입어서 그죠? 공덕 응. 응. 이 남편이 좀 그렇다. 네, 아무튼 종신이나 고, 어, 종신이나 공신 고위 관리의 자손이 시험 없이 관리로 선발되는 제도가 음서라는 것이었다.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과거보다 음서가 더 비중이 컸다, 중요했다라는 이런 얘기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고려의 대외관계와 그리고 고려중기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어, 선생님은 남중남고를 나온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사실 공학에 근무하게 됐을 때 여고에서 잠깐 근무한 적도 있었는데 조금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중남고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거든요. 음, 진짜 동물의 왕국이 완전히 그 정말 야생에서 살아남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 얼마나 싸움들을 많이 해야 되는지 어, 퍽 하면 싸움이 막 여기저기 맨날 터지고 막 그랬어요 언제 제일 많이 싸우게 남부에서 남중에서 점심시간. 시험기간 점심시간 아니야 그런 거 1년 중에 1년을 따져봤을 때1234567891011 12월 중에 8월 8월 왜? 12월 왜 그렇게 생각하지 더우니까, 더우니까 짜증나더우면서 싸울 힘도 없지 않을까 음. 언제 제일 많이 싸울까요 네. 네. 3월 달에 제일 많이 싸워요. 어좀 아네. 어왜 3월 달에 제일 많이 싸우게? 절여 정 아, 맞아요. 그 동물의 왕국 그 보면은 그지 사자나 고릴라 이런 애들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어 수컷들끼리 어 서열 정리를 한답시고막 싸우고 그다음에 누가 짝 먹으면 그 밑으로 자자자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죠 어 초등학교에서 이제 각각 각 중학교로 이제 각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모인 남자 학생들 사이에서 서열 정리를 한다고 3월달에 그렇게들 많이 싸워요 어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지 각각의 중학교에서 모인 애들 아직까지 서열 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아3월달에 그렇게 싸운지를 합니다 음. 재밌는 거는 나중에 결국 짱 먹는 애는 3월달에 안 싸워요. 3월달에 남들 싸우는 거다 보고 있다가 4월달에 아, 쟤만 이기면 되겠네. 한두 명이랑 싸워서 짱을 먹더라고. <웃음> 음. 아무튼. 그러한 게, 어, 남중남고의 상황이다. 라는 얘기였는데,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당시 10세기의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려라든지, 송나라라든지, 북방의 이제 거란종이 세운 요 나라라든지, 다들 10세기에 나타난 새로운 신생국가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들 사이의 서열 정리가 안돼 있었다. 그래서 이들 사이의 경쟁이나 전쟁 이런 것들이 벌어졌던 상황이 당시의 국제관계였다. 우리는 그런 걸 조금 어렵게 다원적 국제관계에 형성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응. 자그 중에서도 특히나 많이 싸우고 치열하게 대립했던 나라가 바로 중국의 송나라와 그리고 요 나라였습니다. 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진출하는 상황이었고 송나라는 그들의 진출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려의 경우에는 송나라와 무척이나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여기 초록색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들 보면 알수 있듯이 친선 사이가 좋았어요. 자왜 고려는 송나라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했느냐.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동아시아사를 배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나라느냐 문치주의 국가예요 문관 문신, 관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송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군사력은 다소 약해요. 아니 매우 약해요. 하지만 이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단히 뛰어났던 나라가 바로 이 송이라고 하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고려 같은 경우에도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것이 자기들의 문화 발전에, 경제 발전에 많은 이익이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고려는 송나라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불안했다? 누가 불안했다? 그렇죠. 송나라랑 싸우는 요 나라가 불안했다라는 겁니다. 요렇게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려가 송나라 편을 들여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하면은 요 나라는 마음 편히 송나라랑 싸울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나라는 어떻게든지 고려랑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러 차례 고려에게 친선을 요구합니다. 사이좋게 지내자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지만 고려는 대놓고 거절을 했었죠. 왜 그랬다 그랬나요? 뭐 때문에? 요나라가 뭘뭐 했기 때문에 발해를 명망시켰기 때문에 고려는 어디를 계승한 나라기 때문에 고구려에 계승한 나라고 그리고 고려 역시 발해 역시 둘다 고구려에 계승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 고려 태조 왕건 때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란족의 친선을 거부하였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기억이 나죠? 그죠? 네 그러면서 뭐 만부교 사건 이런 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지? 자 그래서 요나라는 여러 차례 친선을 요구합니다만 고려는 그것을 거절하고 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란 어떻게 나오는 거냐? 가질 수 없다면 부숴버리겠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랑 사이 좋게 지낼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감히 우리에게 덤비지를 못하도록 한번 밟아줘야겠다, 혼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란의 경우에는. 송나라랑 본격적으로 싸우기 전에 고려가 자기들한테 뭔가 공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견제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하지 못하도록 배후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배후는등 뒤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등 뒤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고려를 침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라가 고려를 침략한 이유는 고려를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송나라 편을 못 들게 하는 게그 주된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그러한 목적으로 침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고려가 어떻게 협상을 하는 거예요? 요나라가 침입한 침입한 목적이 뭐라고? 고려가 송나라랑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서희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협상을 하는 거죠. 외교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그죠?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너네가 왜 쳐들어왔는지 안다. 우리랑 송나라가 사이가 좋지 않아지, <웃음>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지 않길 바라기 바라서 쳐들어온 거 아니었느냐. 자, 그래서 우리도 어, 송나라와 관계를 끊겠다. 너희랑 사이좋게 지내겠다. 그런데 여기! 지도상에는 여기인데 우리가 요 나라로 가려면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우리 땅이 아니어서 너네랑 마음 편히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땅은 우리에게 주면은 우리는 앞으로 너네랑 사이좋게 지내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란 입장에서는요. 사실 지도상으로 보면 은 앞으로 먹어야 될 송나라의 땅이 무지무지 많은데 고작 요만큼의땅 고려한테 내주고 마음 편히 송나라랑 전쟁할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남는 장사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은 너네 진짜로 송나라랑 관계 끊고 우리나라 사이좋게 지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역을 고려에게 주고 1차 침입되는 거란족이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서희의 외교 단판 혹은 단판 외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때 고려가 얻었던 땅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강동 육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는 송나라를 공격하기 이전에 배후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고려를 침입하였으나 고려는 오히려 서희의 외교 단판을 통해서 강동 육주를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려가 그 약속을 안 지켜요. 여전히 송나라랑 사이 좋게 지냅니다. 왜 그랬다고? 송나라 가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수준이 뛰어난 나라였기 때문에 어쨌든 고려는 계속해서 송나라랑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이쿠 얘네들이 속았구나 어, 거짓말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요 나라 다시 한번 쳐들어 옵니다. 2차 침략을 하게 돼요. 자 이때는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까지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이제 남쪽으로 도망가는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쪽에서는 다시 한번 협상을 시도해요. 큰 위기에 처했으니까 자 2차 침입 때 고려가 친조를 약속합니다. 고려의 왕이 요나라의 황제를 찾아가서 직접 인사하고 신하로서의 예를 갖추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2차 침입 역시 거란족이 고려를 정복하고 지배할 목적이 아니라 송나라랑 공격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배후를 안정시킬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더 믿어본다 라고 하면서 2차 침입 때 고려의 친조 약속을 믿고 거란족은 요나라는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려는 또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송나라랑 계속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받아서또 쳐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3차 침입인데요. 요번에는 고려가 조금 준비를 잘 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다 들어봤죠? 귀주대첩 이런 거. 강감찬 장군의 규주 대척이죠. 강감찬의 규주 대척으로 3차 침입을 막아내게 되면서 요나라는 거라는 끝끝내 송나라를 마음 편히 공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송나라와 요나라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세력의 이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도 전쟁이 끝이 나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을 하게 되어 그러면서 둘 사이에서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결과가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라 그 끝끝내 송나라의 남음 편을 공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송과 요 그리고 고려 사이에 어느 정도의 세력 균형이 유지가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 10에서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네 니네 반이 다른 반 수업하고 바로바로 바로 해야 되는데 응? 12세기로 가보도록 합시다. 12세기. 자, 12세기로 가게 되면서 북쪽의 만주 지역에서 여진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빠르게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들은 정확히는 수련민족이에요. 사냥이, 사냥이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이들의 경제활동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들인데요. 뛰어난 기무술, 기마술, 말타는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면서 고려할 위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는 얘네들이 더 크기 전에 미리 좀 싹을 잘라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윤관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여진족을 정벌하려 합니다. 여진족들을 제압을 하려 해요. 자, 근데 윤관은 처음에 여진족들을 제압을 하러 갔다가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분석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패했을까? 가만 보니까 이 넓은 만주벌판인데 고려의 군대는 거의 대부분이 보병, 걸어다니면서 싸우는 군인들이었고 여진족들은 거의 대부분이 뭐였다? 기병, 그렇죠. 말을 타고 싸우는 애들이었다. 우리가 얘네랑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병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을 윤관이라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병이 중심이 된여진이나 싸우기 위한 특수 목적을 갖춘 특수부대를 만들게 되는 그게 바로 무엇이다 이름이 결무반이라고 하는 여진을 정벌하기 위한 특수부대를 편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진과 싸우러 갔고 이번에는 크게 승리를 거두면서 여진족들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거기에 아홉 개의 성을 쌓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동북구성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동북구성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마요. 네. 안 나와요. 왜냐면 어디에 있었는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주장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 있었던 사람도 있고, 여기 있었던 사람도 있고, 여기 있었던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정확하게는 알수 없기 때문에 동북구성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강동육주는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정확하게 어딘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도까지 넣어놨죠. 그렇죠? 강동육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동북구성은안나온다 자, 그래서, 여진으로부터 땅을 빼앗고, 거기서 에 아홉 개의 성을 쌓아서 동북 구성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응. 네. 여기 보면은 뭐 윤관이 이렇게 여진 부족을 몰아내고 고려의 국경을 정하는 비석을 세웠다라는 기록도 있고 어, 그림도 있는데 정확하게 동북구성의 위치가 어디였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진족들을 몰아내고 넘어오지 못하도록 9개의 성을 쌓았는데 사실 이 동북구성의 경우에는 고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여진이 치밀을 막기 위해서는 많은 숫자의 군대를 거기에 계속해서 주둔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인지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라고 했는데 그죠? 어떤 곳일까요? 날씨가 추울까요? 따뜻할까요? 추워요. 농사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안 돼요. 많은 숫자의 군인들을 거기에서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은 남쪽에서 계속해서 식량을 그쪽으로 실어 날라다줘야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북구성을 쌓기는 쌓았는데 이 지역을 계속해서 여진의 침입에 대비해서 유지하는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진족은 툭하면 은 동북구성 내놨 놈들아 하면서 다시 막 쳐들어와요. 어 그러다가 안되니까 제발 돌려주세요. 우리 다시 이 우리 옛 땅을 돌려주시면 은 앞으로 절대로 고려한테 우리가 까불지 않고 말잘 듣고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형님으로 모시면서 어, 잘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고려를 귀찮게 해요. 그러다보니 고려내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거예요 그렇죠. 아, 쟤네 저렇게 자꾸 쳐들어오고 하는데 관리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한번 믿어볼까? 쟤네들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설마 거짓말 하겠어? 어,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을 윤관의 경우에는 절대 안 된다. 니네가 제랑 싸우고 하지 않아서 못 그런다. 이거 돌려주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그들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사실 윤관이 이제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 구성을 쌓고 하면서 고려내에서잘 나가니까 또 그거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동북 구성을 여진족에게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윤관은 화병이 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라고 하죠. 네. 그리고 윤관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동북구성지역을 바탕으로 여진족들이 빠리에 성장을 하면서 금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고요. 이 금나라가 이후에 거란족이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까지 멸망시키게 됩니다. 다만 중국의 땅덩어리는 워낙 커서 중국 전체를 다 차지하지는 못했고 요기를 중심 기준으로 중국 북부지역 화북이라고 하는데 화북지역까지 차지하는 이런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송나라는 금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지만 남쪽으로 이 황제의 가족들의 일부가 남쪽으로 도망가서 계속해서 왕조를 이어나가게 되어 그래서 금나라가 화북지역을 차지하기 전에 송나라를 북송. 이후에 남쪽으로 내려가서 새롭게 세워진 송나라를 남송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네. 아무튼 북송을 멸망시키고 남송이 성립되었다. 그러면서 거란족의 아니, 거른족에 여진족의 금나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조금 해서 너네를 형님으로 모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나라가 되고 황제의 나라가 되었으니, 너희가 우리를 임금으로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면서 고려는, 아, 금나라는 고려에게 사대의 관계, 군신의 관계, 임금과 신화의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고려 내부에서는요. 논쟁이 벌어졌어요. 야 우리가 그래도 고려를 계성한 나라인데 뭐 거란종의 침입도 몇차례나 막아냈던 나라인데 저 금나라가 무섭다고 그들과 사내의 관계, 군신의 관계를 맺어야겠느냐? 라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할 텐데요. 이때 당시에 고려의 권력을 잡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자경이라는 사람이었고 금과의 관계가 악화되거나 전쟁이 벌어진다면은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것을 우려하여 그래 뭐 임금의 나라로 모셔주는 거뭐어렵이나싸우는 것보다 낫지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결국 고려는 금나라와 사대의 관계, 군신의 관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6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부분까지 마저 이어서 살펴봤는데 자, 거기 나와있는 빈칸 채우고 7페이지로 넘어가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중앙으로 나와있는데 거란의 1차 침입 때는 누가 나가서 협상을 했다? 미추칩시다. 서희라는 사람이 가서 협상을 했다. 그래서 협상을 통해서 침약을 받았지만 오히려 땅을 얻어냈습니다. 그 땅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강동 육주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3차 때는 강감찬의 귀지대첩으로 물리치면서 송고려, 어, 거란 사이에 다원적 국제수의 형성되었다.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지방 봅시다. 어, 왜지방이 나왔지? 응. 자, 두 번째. 윤관행원의로 여진족을 상대하기 위해서 편성된 기병중심의 특수부대. 이름 뭐였어요? 미추칩시다. 별무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별무반을 통해서 여진군을 공격한 이후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아홉 개의 성을 쌓았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불렀나요? 동북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동북구성. 자, 하지만 금나라가 커지고 난 다음에 사대의 관계를 요구했고 고려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확인 문제 봅시다. 태조는 지방의 호족자재를 볼모로 삼아 수도에 머무르게 하고 출신지의 일을 자문하게 한 기인 제도를 시행하였다. 자, 성종은 지방의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자 고려는 윤건의 권, 권위로 무엇을 편성하고 별무반을 편성하고 여진을 공격하여 동북구성을 쌓았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어서 7조 고려 중기의 정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이고 오늘 좀 내용이 많네요. 음. 자, 같이 한보 보도록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지 네, 월 달이 끝나가고 있어요, 그죠? 네.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고려 중기의 정치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고려 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호족 연합 정권으로 출발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고려 태조 왕건이 끌어들인 호족들에 의해서 구성된 나라가 바로 고려라는 나라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호족들도요 어, 진로가 나뉘게 됩니다. 호족들 가운데 힘이 강했고 왕건과 가까이 결합이 되어서 중앙에 진출한 사람들,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 진출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은 여전히 자기가 원래 다스렸던 그 지방에 남아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호적들 가운데 중앙에 개경에 진출해서 관료가 된 사람도 있었고 또는 그대로 지방에 남아서 지방을 통치하는 향리가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 제도 말고 어떠한 관리 선발의 제도가 있었나요? 음서라고 하는 권리와 편발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음서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만나면은 그 부모가 고위 관직일 경우에 자식은 시험 안 보고 그대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죠? 따라서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특권, 세습적인 특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한번 고위 관직에 진출한 가문은 계속해서 아들, 손자 이어나가면서 계속해서 고위 관직에 진출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집안 대대로 높은 관직을 독점하는 그런 가문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문벌 가문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과거제 이야기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죠 그죠? 고려시대 때는 시시, 과거제가 실시되었다 과거제 가운데에서도 특히나 무엇이 중심이었다 문과가 중심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죠그 문신관료가 되어서 고위관직을 독점하면서 집안 대대로 권력을 틀어진 가문들 이런 걸 등장하게 되니 우리는 그들을 문벌 가문이라고 하고 수도였던 개경을 중심으로 이런 가문들이 형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문벌 가문으로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느냐? 왕실 또는 다른 문벌 가문과 폐쇄적으로 혼인을 합니다. 폐쇄적으로 혼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가문들 안 끼워주고 자기들끼리만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 애당초 이 문벌 가문이 형성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 덕분이었어요? 응서라고 하는 혈연 관계를 바탕으로 얻은 특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문과 결합이 되면은요, 그 특권을 나눠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하지만 반대로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특권과 특권이 더해져서 더욱더 강한 특권을 얻게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강력한 특권을 가진 왕실이나 혹은 다른 문벌 가문들과 자기들끼리 결혼을 하면서 중첩된 여러 차례 쌓이는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심심치 않게 어떤 일도 종종 있었느냐? 근친혼.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가문과 또 이렇게 결혼을 하는 중복해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어요. 아주 흔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간혹 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문벌 가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가문 하나를 꼽아본다면 바로 경원 이씨 집안이었다라는 것이죠. 무려 80년 동안이나 이 왕실과 결혼을 해서 강력한 외척으로 성장한 가문이 바로 경원 이씨 집안이었고 거기에 이자격 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볼까요? 11대 왕도 이 경원이 씨 집안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12대 왕도 경원이 씨 집안의 딸과 결혼 했고 13대 왕도 경원이 씨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15대는 안 나왔고 16대 나와있고 17대까지 전부 다 나와있죠. 그죠? 특히나 이 이자겸은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권력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기 보면은 16대 왕 예종이 이자겸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종과 문경태후 사이에서 나온 인종이 누구랑 결혼했다고 돼 있어요? 이자겸의 딸, 이자겸의 딸과 결혼했다고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은 누구랑 결혼한 겁니까? 누구랑 결혼한 거요? 자기 이모들. 그래서 이모들이랑 결혼을 한 겁니다, 그죠? 혹시라도 나내딸 말고 다른 딸이랑 결혼을 하면은 자신의 권력이 조금이라도 세워 나갈까봐 자기의 딸을 자기의 손자랑 결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이해가 잘 안되지. 그렇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왕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문벌 가문들이 형성되었을 때 가장 긴장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왕이죠. 그죠. 나이를 넘어 왕이 사실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보다 힘이 강한 이런 가문들이 등장하니까 왕은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저들과 싸우려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죠. 자 그때 누구와 왕에게 다가오느냐? 바로 지방의 통치를 담당했던 향리의 자제들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에 진출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구랑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왕이랑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왜? 이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직에 진출한 향리 출신, 지방 출신들이 보기에 이 문벌 가문들은 어떨까?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고생해가지고 공부해서 과거에 진출했는데 부모 잘만나 덕에 자동스럽게 이제 권력을 잡은 이들이 얼마나? 오, 요즘 흔한 말, 어, 이런 말 쓰나? 고깝다. 음, 재수없겠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왕과도 또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방 출신의 신진 관리 또는 왕의 측근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과 지방 출신의 신진 관리들이 손을 잡고 이 문벌 가문과 맞서는 상황이 고려 중기의 정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문벌 가문과 왕과 손잡은 이 신진 관리들 사이에 두 차례 충돌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의 첫 번째가 바로 이자겸의 난, 두 번째가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음. 음. 네요 음, 자. 문벌 가문과 맞선 왕과 지방 출신 신진 관리들의 대결이 두 차례가 있었다. 첫 번째 이자겸의 난, 두 번째 묘청의 성경촌도 운동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왕권을 위협할 정도로 세력이 커진 경원 이씨 간문입니다 이자겸이 왕위를 직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 그 왕이 되려고 시도했습니다. 를그 사건을 일컬어 이자겸의 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끝이 나게 되어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밑에 선생님이 보라색 글씨로 써놨어요. 그죠?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이자겸의 권력이 왕권을 능가하게 되자 이 지방 출신의 신진관리들과 함께 이자겸을 제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자겸 옆에는 척준경이라고 해서 윤관 밑에서 맹활약을 했던 무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을 제거하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자겸이 바로 이러한 척준경과 같은 측근 세력들을 동원해서 을 반격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인종은 이자겸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자겸에게 붙잡혀서 그의 집에 갇혀있게 됩니다 음. 자 이자겸의 경우에는 인종을 죽이고 싶어요, 그죠 하지만 은 대놓고 죽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왕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독살을 시도해요. 떡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먹이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들, 이자겸의 딸들이긴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아버지가 하는 짓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인종한테 가서 저기 떡떡 들어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고 미리 알려주고 하면서 인종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자, 그러는 사이 인종의 이 측근 세력들이 신진관리들이 다시 와서 이자겸을 제거하려면은. 척중경이나 사람부터 먼저 제거해야 됩니다. 그들과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이런 아이디어를 알려줘요. 자 그래서 인종은 척중경하고 이자겸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서 척중경이 이자겸을 작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자겸은 체포되어서 귀양가게 되는 것이고요. 척중경이나 사람도 나중에 탄핵을 받아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자겸이 왕이 되려 했던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나게 되고요. 왕의 권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왕정이 복구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쳐 거치면서 궁궐이 불타는 등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걸어 이자겸의 난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도 되나요? 자 왕과 측근 세력이 문벌 귀족들의 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두 번째 시도 바로 요청의 성경 천도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조겸이날겪은 인종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왕권을 우리가 어떻게든 회복을 해야 문벌 가문으로부터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고려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대혁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이때 왕에게 어떤 제안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서경으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야 왕. 권이 강화될 수 있다. 라는 어떤 개혁안을 제시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묘청이라든지 정지상과 같은 평양 출신이 서경 어, 출신의 신진 관리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라고 제안을 했느냐? 바로 풍수지리설을 근거로 내세웠어요. 이 서경이란 땅은 명당이기 때문에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면은 왕권도 강화되고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서경으로 옮깁시다. 라는 영업들을 이제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십시오. 독자적인 여어를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지금 사대관계를 맺고 있는 금나라까지도 정벌합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청등이 정지상 등 서경 세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인종은 서경 천도를 진지하게 고민하고요, 평양에다가 서경에다가 인사갈 왕궁까지 지어놓기도 했어요. 사실 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던 것은 풍수지리사 같은 것들을 내세우긴 했지만 지금 핵심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개경을 중심으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한 문벌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아니고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문벌 가문들의 세력의 근거지가 어디예요? 바로 개경이요. 이개경에 수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게 된다면 은이 문벌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약화시키고 지방 출신, 그중에서 특히 이런 서경 출신의 관리들의 힘이 강해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종도동일 하면서 진지하게 서경 천도를 어, 추진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개경을 중심으로 한 문벌 세력들이 가만 있을 리가 없죠. 그죠 자신들의 특권을 빼앗기는 눈 뜨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개경세력들을 중심으로 풍수지리설 근거 없는거다. 몇천은 지금 미신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수도를 옮기자라고 하는 저런 헛된 말들을 하고 있다라면서 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어, 서경에 평양에 지어놨던 궁궐에 벼락이 치기도 합니다. 뭐야 저기 명당이라면 왜 벼락이 떨어져 저거 명당 아니잖아 뭐 이런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결국 서경으로 천도를 하는 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요청등 서경 세력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힘으로라도 문벌 귀족들을 몰아내보자 라고 하면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서경 천도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반란을 일으켰지만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문벌 귀족들을 사, 아, 제거하기 위한 반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 문벌 귀족들의 힘이 훨씬 더 강했어요. 김부식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문벌 세력의 반, 어, 반격을 받으면서 결국 진압되어버리고 맙니다. 실패로 끝이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왕과 측근 세력들이 두 번의 시도를 했습니다많은 끝끝내 문벌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개혁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됐나요? 예. 네. 네. 그러면서 이 문벌 가문들이 지나치게 많은 토지와 제사를 소유하고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무신정변이라는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음. 자 무신 전면. 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성형촌도 운동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군인들이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이 무신들 군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자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고려의 과거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무슨 과가 가장 중심이 되었었나요? 음. 문과가 중심이었어요. 그죠 고려라는 나라는 문신을 우대하고 문신들을 차별하는 문벌귀족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문신관료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뭔가 나라를 지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신들에 비해서 차별을 받고 강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군인들이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음, 우리 아까 배웠던 서희, 문과니까 무과니까 문관이에요 아, 아까 그 다음에 배웠던 강감찬 우리는 흔히 강감찬 장군이라고 하지만 문관일까 무관일까 문관이에요 윤관은요 윤관 역시 문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대의 지휘권을 사실상 누구에게 있었다? 문관들에게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무관들의 경우는 정작 싸우는 역할은 자신들에게 맡겨지지만, 지휘권도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문벌 귀족들이 지나치게 많은 양의 토지를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군인들에게 나누어줄 땅 같은 것도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하급 군인들 같은 경우는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지나면서 점차점차 점차 무신들의 불만을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빵 터지게 된게 바로, 의종. 라고 하는 왕 때문이에요. 자, 의종의 경우에는 인종의 아들입니다. 맞지? 회회정관, 경성복, 탐덕정 문순선언, 숙예인들이 만네요. 네, 음. 인종의 아들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문벌 귀족들이에요. 의종은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해보고 나름 정치를 잘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은 이미 두 차례의 난을 거치면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거치면서 이미 왕권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었기 때문에 잘 해보려고 했지만 은 자기가 할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심으로 해졌다 포기했다? 응. 아무튼, 정치에 손을 놓고 스포츠, 음악, 글짓기 등 이런 걸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같이 정치는 내평겨치고 놀기 바빴다라는 겁니다. 누구랑 놀았을까요? 문벌 귀족들을 데리고 놀았겠죠. 그죠? 하지만 노는 과정에서도 뭔가 조금 불안하니까 항상 군인들로 하여금 이 자기를 호위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어떤 일들이 터지느냐? 이런 일들이 터집니다. 놀다가 이제 조금 심심하기도 하고 무신들 맨날 호위하는것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하니까 자, 우리 그러면은 격투기 대회를 한번 엽시다. 고려시대 때는 수박희라는 무술을 하였대요. 수박희 대회를 열어서 무신들 서로 한번 격투기 한번 시켜보고 1등한 사람의 상주는 이런 이벤트 엽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무신들끼리 서로 이렇게 수박희 같은 겨루기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종상품인 이소음이라고 하는 대장군 할아버지의 나이가 61세였나 아무튼 나이 많은 할아버지, 장군이 장군이 젊은 장교랑 수박히 격투기를 하다가 집니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그보다 한층 품계가 낮은, 급이 낮은 종오품의한뢰라고 하는 문신관리가 와서 이 이송이라는 할아버지 장군의 사대기를 쳐서 때리면서 고작 젊은 병사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장군이라고 폼을 잡고 있냐라고 이렇게 망신을 줍니다. 음. 그러면서 어, 다른 문벌 귀족들은 깔깔깔 재미네 하면서 웃고 그 모습을 본무관들은 화가. 머리 뽑기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존경받는 장군이었다고 해요. 자그 외에도 그 이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정중구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수염이 굉장히 길고 멋있었다라고 해요. 김부식의아들은 김돈중이라는 사람이 장난삼아 그 수염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수염이 활활 타버렸다고 해요. 얼마나 열받겠어, 그렇지? 그래서 이 나쁜 새끼 하면서 이제 주먹을 퍽 쳤대요, 김돈중을. 그랬더니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김부식이 왜내 아들 때려?라고 하면서 이 정중무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막벌 줘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왕으로부터 허락도 받아냈다라고 해요. 누가 잘못한 거? 사실 수영태의 사는 잘못한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정당하게 주먹 한대 쳤는데 그것 때문에 날 죽이겠대요. 그러면서 정중부가 막 이제 그, 어 김부식 같은 사람들이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러한 일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화가 머리꼭대기까지 차오른 무신들이 결국에는 1170년에 정변을 일으킵니다. 뭐, 반란을 일으켜서 무신들을 전부 다 죽이고요.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이라고 하는 허수아비의 왕 왕의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이 사건을 울리는 1170년에 있었던 무신 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무신들이 문벌, 문벌 가문들, 문신들을 학살하고 왕을 어, 교체한 사건, 무신정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무신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라 그래야 되지? 사실 이 무신정변 같은 경우는 물론 어느 정도 준비와 계획이 있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철저하게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까지 가지고 일으킨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 사이에서 같이 무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 사이에서도 뚜렷한 위계사회에 대한 질서 같은 것들이 잡혀져 있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방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을 잡았지만은 그를 죽이고 정중부가 그 자리를 차지해요. 그리고 정중부를 죽이고 다시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가 이 사람이 일찍 죽으니까 이의민이라고 하는 또 사람이 나타나서 권력을 장악하는 이러왔또홀 이 이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원래부터 고위 무신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중방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무신정변 이후에 통치기구가 되는 것이고요. 경대생 같은 사람은 또 누가 자기를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도방이라고 하는 호위조직 보디가드를 만들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신들은 과연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생각이 있었느냐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통해서 정변을 일으켰느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못했던 문벌 귀족들이 누렸던 그런 것들 이제 우리도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신들이 관직을 독점하고 힘으로 농민들의 땅을 빼앗고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등에 이러한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나라가 혼란하고 탐관 우리들이 날뛸 때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농민, 백성, 하층민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신들의 권력을 잡게 되자 농민과 하층민의 봉기 같은 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농민 봉기가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무신들이 집권했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 게다가 이 이의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천민 출신이거든요. 천민 천천 천안,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거든. 근데 워낙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하다 보니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요. 이런 놈도 권력을 잡는데 울라고 못할 게뭐있냐 라는 생각들 다른 노비들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죠그 이의민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 신분제도가 흘린들리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요. 노비들의 봉기 같은 것들도 일어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주명학소에서 망이 망소 김삼의 효심에 난 전주 관노비 관청에 소속된 노비들의 공기 이런 것들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의민을 죽이고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최충헌은 앞에 무신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또 다른 무신들이 자신을 죽이지 못하도록 치밀한 준비 끝에 이해민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얘네는 여러 무신들이 함께 모이는 중방이라는 곳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는데 최충원의 경우는요. 오직 자기만이 장악할 수 있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들어서 정치 권력을 혼자서 틀어줍니다. 앞에 있었던 무신들은요. 다른 무신들을 정치적 파트너로 선택을 해서 함께 정치를 했지만 최충원은요. 다른 무신들 존재하면 얘네들이 또 반란을 일으키거나 나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 그래서 최충원의 경우에는 주로 문신들을 이용해 정치를 하고 나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다른 무신들은 또 철저하게 죽여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경대승이 만든 도방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신을 지키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앞에 무신들의 경우에는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무신에 의해서 제거가 되었지만 최충원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 그 권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권력을 고스란히 자신의 아들들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최씨 가문이 대략 4대에 걸쳐 60여 년 동안 고려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니 우리는 이때를 최씨무신집권기라고 앞에 무신집권 초기와 구분해서 부르기도 한다는 라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최우 때는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자, 원래 이제 최충문 같은 경우는 자기 집에서 모든 인사를 결정했거든. 누구에게 무슨 관직을 주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리에 앉히고 이런 걸다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공식 기구한 것이 바로 정방이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그 덕분에 권력을 더욱더 강하게 틀어질 수 있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삼별초라고 하는 최씨 집안의 말만 듣는 최씨 집안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독자적인 군사부대를 어,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삼별초라는 것이고 최씨 어, 정권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군사적인 기반으로서 활용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최씨 집안은 교정도감을 통해서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정방을 통해서 인사권을 장악하고 삼별초라고 하는 그리고 도방이라고 하는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정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런 최신정권은 앞에 무신들과는 다르게 나라를 제대로 올바르게 다스릴 생각이 있었느냐? 그럴 거라고 최충원이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개혁안을 제시하고 노력하는 척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들의 목적은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여전히 최씨 집권기에도 많은 농민이나 노비 이런 사람들의 봉기가 일어났었는데 대표적인 봉기로는 최충원의 산업비인 만적이라는 사람이 일으켰던 이른바 만적의 난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요. 실제로 난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공기를 계획했다가 사전에 발각이 되어서 실패를 끝내고 말았다라고 하는데 이때 만적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는 말이었다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인간 다 똑같지 왜 니네만 잘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만적의 난의 경우에는 신분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끝나요. 자, 조금 양이 많았는데 우리 이렇게 해서 고려 중기의 정책까지 살펴봤거든요. 7페이지에 나와있는 빈칸들 채우면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정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문벌관이라고 하는 가문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중앙에 고위관직을 차지한 세력들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런 문벌 가문 형성이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음서와 같은 특권 덕분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서와 같은 혈연적인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위치십시다 어떻게 결혼했다. 폐쇄적으로 혼인을 했다. 자기들끼리 결혼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벌 가문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다 보니 왕과 지방 출신의 신진 관리들이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과 성영촌도 운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자겸의 난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미쳐십시다. 문벌 가문인 경원희 씨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하지만 실패로 끝났다. 묘청의 성영촌도 운동을 묘청의 석경 세력이 무엇을 근거로 풍수지리 설을 근거로 미추칩시다 석염을 천도할 것, 석염으로 천도할 것, 황제의 칭호를 사용할 것, 연호를쓸 것, 금나라를 정벌할 것, 같은 것들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표방했다. 뭐 이런 얘기가 교과서에 나옵니다. 자, 하지만 개경 세력이 반대해서 결국에는 묘청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누가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이 되나요?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이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했습니다. 네. 자, 무신 정권, 무신의 차별, 의족의 향락, 문신 중심의 정치 등의 불만을 품고 일어난 사건이었고 초창기에는 정중부, 이의반 같은 무신 세력들이 권력을 잡다가 누가 등장하면서부터? 최충헌이 등장하면서부터 초기의 혼란이 없어지게 되고 최씨들이 권력을 안정적으로 장악하게 되었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자 최충헌은 자신만이 장악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미치십시다.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교정도감이라는 것이었고 자기의 보디가드를 뭐라고 불렀어요? 도방이라고 불렀죠 어? 아3별차좀 이따 나와요 음. 네. 자신을 호위하는 호위기구로서 도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 그의 아들인 최우는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무엇을 설치했다 정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인사권을 장악하였다. 모든 권력은 돈과 인사권에서 나오죠. 그리고 군대에서. 음. 자 그리고 최씨 집안의 독자적인 군사기반을 만들었다. 미치십시다. 이름이 무엇이었어요? 삼별초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최 씨들은 교정도감, 도방, 정방, 삼별초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60여 년간 고려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들 무신들의 경우에는 요 나라를 저, 올바르게 다스리는 것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데 주로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죠? 관직을 독점하고 토지를 약탈하고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등의 횡포를 부리게 되니 견디다 못한 농민과 하층민이 봉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특수행정구역인 공주 명학 소에서 일어난 난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망이, 망소이의 난이었어요. 두 사람은 형제입니다. 음. 그 외에도 김삼이, 효심의 난, 봉기라든지 전주 관노의 봉기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자, 출시부심 직감기에 최충환의 산업비가 신분차별에 저항하여 일으킨 봉기 계획 무엇이었나요? 만적의 난이었습니다. 확인 문제도 와줘 보도록 할게요. 요청의아이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게 진압되면서 무엇은? 서경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다. 최충헌은 무엇을 설치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 음.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독점하였다. 최후는 무엇을 조직하여? 삼별철를 조직하여 군사적 기반을 다졌다. 라고 수업을 씁니다. 아이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구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려의, 아, 몽골의 침략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